이렇게 하는 거야? 좀 기다려야 되나 이리 <놀리나> 아리 물아 으아, 지 어디 있는지 몰라 으아, 으아, 으아, 몰라. 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 뭐 이렇게 하러 못하자고? 오케 이아 이렇게 맞추려고? 오케이 와풀와 아, 이렇게 쑥 이게 밀렸다 어? 아 바닥을 테두리를 이렇게 하는거야 제대로 <웃음> 해보세요 얘 때문에 아좀그 공간 부족했던 거? 음. 맞췄어? 와딱 붙는다 진짜 꼼들면 어떡해 발랄이 다닐 전체하는 거 아니지? 응 어, 아니야 테두리만 테두리만? 응 어. 오케이 됐어 오. 아, 이거 오. 어디 갔어? 어디 아, 어. 맞는데 계속 잘랐는데? 아, 그게 아에아서 안에, 붙어버렸다. 어, 어떻게? 이거, 이거, 이 이거, 그거 이거, 이붙기거 이거, 이거, 어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어 어떡하지? 잠깐만. 이걸... 그럼 아, 이건 그냥 좀더 다시 하자 으이구, 으이구, 오케이. 아. 공간이 좀 생겨버리는데? 이 정도는 괜찮나? 이건 어떻게 하지? 뭐야, 그거 <웃음> 야, 여기 매꾼거잖아 아니, 그니까. 이거 뜯어버린 거딱아 이거 딱 돼. 이 따라와 버렸어. 고인 아니었고 손이 달달 달달달 떨려 잘라줄까? 왜 안맞지? <웃음> 거꾸로! 거꾸로 해봐. 아니 이걸... 방향을 반대로 해봐. 반대로. 반대한 것 같아. 이거 이거. 이, 이 선이 깨끗한 선 아니야? 아니야. 이거 <꼭>, 자 자른... <웃음> 잘못 자른 것 같아. 잘못 자른 거 같아. 응. 여, 여기, 여기가 안맞아요. 여기 이거 이거. 이거. 응. 이렇게 돼야 되는데. 아. 좀 튀어나와 버렸어. 응. 여손맞추려고했거든요아 음, 음, 음. 지금 여기 이 선이랑 맞춘다 그 말이지? 응 음, 그래야지 좀티 같은 돌라서. 응 그러겠네. 아밀리는구나 그걸 뭐냐 뭐지? 볼펜 같은 걸로 그어가지고 그 선을 잘라 따라 잘라야 될것 같은데? 이거는 그지? 목착제를 그냥 녹여야, 녹여야 쓰겠다 그냥 대충 하고 음. 못하겠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? 이렇 <웃음> 가지고 음. 딱 쓰려 기다려야 되나? 그럼 이렇게 하면 붙는 거야? 몰라, 나지 <웃음> 이렇게 붙는다고 되어 있는데 <웃음> 음. 얘는 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와 여기 <웃음> 안 붙었는데, 저는, 저는 제대로 안한것 같아 다시